안녕하세요 여러분. 물고기 채널 많이 찾아와 주세요. 아 물고기 없잖아 채널. 여러분 두을 찾는 행복한 유튜버 잔표입니다. 아니 이렇게.. 어? 자꾸 내 유튜버 탐내지 마세요. 여기 얼마에 파세요? 계정 20만 원에 판다는 얘기가 있다던데. 뭘 팔아? 파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안 팔아요 그런 거. 이상하지. 파는 <웃음> 거의 끝났는데. 저기 물량이 좀 부족합니다. 아니 이스코프는 호프를 제가 쓰겠습니다. 오, 아, 알겠습니다. 네. 어, 저 사람이 살아. 어, 있따 오, 이거 진짜 좋다 그치, 좋아. 예, 하나 고 아, 얘드론 있다고? 드론도 안 들어가나? 드론 들어가지 않아요? 드론 들어갈 텐데? 어, 드론 안들어가면뭐 같은데? 드론까지 안 들어가면 전술 가방의 의의가 없어. 어? 들어 안 들어가는데요? 안 들어가요? 아들어와 뭐야 거, 이거. 그럼 전술 가방 들 이유가 없어. 둘그 중에 하나만 하세요. 총은 하나 있어야 돼. 맞지, 맞아. 그냥 탱커가될수있니다 총은 있어요.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아 그럼 권총을 드세요 아. 그럼 권총 좋은걸로 자 여기서부터 이제 좀 긴장하셔야 됩니다 기다릴까 아니면 싹 기다려주세요 기다려 예, 예. 제가 한번 보고 올게요 아, 조심하세요 이니 근데 바깥쪽 라인 없나보다 제가 한번 드론 정찰 한번 보내겠습니다 드론 정찰! 누가 보 오, 저기서 바뀌었어요 그쪽으로 가야될 것 같... 아아! 어, 어, 어. 어? 뭐야? 어? 이? 여기 지금 저기 매주 쳐 두배야 갈수 아 있어 아... 이거... 아... 잠빈님 사고 하나. 현장을... 목격해버렸어 핀쪽으 가야 돼 핀쪽으로 가야 돼통 하나... 듣는게 나을 것, 하지, 것 같은데 이제? 다지다통못 뭐 들지? 네. 어. 어, 통화 드세요 어. 이제 와서 못뭐 들지? 다할수 어, 어. 있지? 물꼬가? 너다 잡아야 돼 뭐라는, 포기, 뭐라는 포기해야 돼니 거기까지 갔어 일로 와라 일로와 일로와 업무 사격 되나요? 업무 사격이라네 지금 총이 아무것도 없는데 <웃음> 번총으로 안되나요? 아 여깄다 여깄다 여기다아민들이다여기다 그러니까요 아까 주민들이여기여기여기다 어, 빨리 빨리빨리와 빨리와 빨리빨리와 가 아니 본인 총 그냥 아, 한총 잡았잖아. 야 <웃음> <웃음> 그러네. <웃음> 어 아이가 드론을 버리고 그냥 하지 이래도 자기 전 바뀌네. 너너못 봤다. 제일 네, 제일... 저 바위 들어온 거 봤어요. 제일. 야, 스스로 이거 오는데? 네. 어, 어. 포기하고 가시. 가실... 어. 내가 너를 죽이는 <웃음> 게 아무것도 없어. <웃음> 아, <이거 봐. 웃음> 총 들어야 된다니까. 내가 <웃음> 너 <너에게 웃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나는 고작 자신을 지키는 것밖이 야, 어떻게냐? 잠깐, 이거 어떻게 아, 해나? 들어야 된다. 아, 이총 총도 없고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 지운다 지운다 왼쪽 여기 두명 여기 하나 그 하나 둘셋 나까지 네명 세명 어디갔지? 야 일로 점점 오는데 한명? 오지마! 어 이거 다아 음. 여기 여기 하면 죽어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생산이 있는데 아니, 승사 없어요. 승사 할 아, 총이 없는 사람한테 승사를왜 얘기하죠? 여기서 내가 연막을 친 거에 들어왔을 때 폭을 던졌으면 폭으로 잡는 밖에 없다 하나 기절, 3대 3대... 나한테 온다, 나한테 온다. 권총 들어, 권총 들어, 권총 들어. 맞다, 권총. 아, 권총 들어야 되는데? 원도 들어와 원총 들어제총 먹어 죽이고 죽을 어 총먹어 아냐아냐 아이 너무 무워 제거 혹시 4대 아니, 여기 4대 하나, 6대 하나, 6대 하나 있네 맞았어. 여기 하나 있고 저기 봐야 돼. 저기 봐야 돼 저기로 근데 제거 빨리 제거 빨리 총먹고는 낫지 않아요? 어두 마리였어? 어. 먹을 수가 없는데? 연막 던지고 운다. 건초 들어, 건초 들어, 건초 들어. 아, 건초, 건초. 아, 나이스, 잘하다. 잡아줘, 제 잡아줘, <웃음> 잡아줘. 안돼. 안 돼. <웃음> <웃음>